This is, let me to me, 만두방석!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천연쑥쑥 만두방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두 전문점보다 속이 꽉찬쑥 만두방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두방석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소형왕 만두방석! 이거는 중형 납작 만두방석 내미투미에서 출시하자마자 돌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꽉 찼는지 자, 한번 확인해볼까요? 음?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무슨 쑥 냄새 같은데? 아, 이 냄새는 바로 이 만두방석에서 나는 냄새였군요. 고급 호텔 소재의 원단을 사용한 이 만두방석은 피부에 민감한 댕냥이들을 위해 천연쑥 염색을 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네요. 레미트미의 세심한 배려, 칭찬합니다. <corporation> <두>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 리뷰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아이들 제가 이꽉찬쑥 만두방석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여기 지퍼가 있어요 지퍼가 있어서 세탁하기도 정말 편하겠네요 와! 여러분 이꽉 차있는 솜 보이시나요? 솜이 솜사탕같이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솜 바로 이게 만두방석에 들어간 마이크로 화이바 솜입니다 우선 굵기 확실히 다르죠? 일반 솜이 살색 100번한 고객님의 머리카락 느낌이라면 음, 이 만두방석에 들어간 마이크로화이바솜은 청담샵의주 1회 꾸준히 다니시는 고객님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아주 부드럽고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만두의 변신! 짜라란! 이렇게 만두를 펼치면 소형이지만 8kg 아이들까지 편하게 쉴수 있고 이렇게 양쪽 끝을 리본으로 제가 한번 예쁘게 묶어 볼게요. 공간이 생겨서 폭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짜란! 이렇게 뒤집으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양이들을 위한 숨숨집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토리야 잠깐 가봐봐 언니 아직 리뷰 중이잖아 리뷰 끝나고 오시겠습니다 토리 고객님 어쩔 수 없네요 레미투미 만두방사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